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흑자몽을 뽑는 날이에요! 저번 에는에 뮤츠 특이은커녕 흑자몽도, 흑자몽도 발견을 못해서 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두 팩에서 꼭 흑자몽이 나와줘야 돼요. 아 이거 제가 리자몽 레이드로도 흑자몽을 노려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나오질 않아요. 매그리자몽 있어. 생긴 게너딱 검은색인 게 흑자몽의 기운이 느껴진다. 너 때려 잡아서 여기에 흑자몽 넣는다. 망나뇽으로 마구패. 뜻없이 저항하지 마. 너는 내 흑자몽이 될 운명이야. 빵빵빵빵 어, 빵. 어, 어, 어. 일단 재물이 아주 수월하게 잡혔습니다. 와아아아! 과연 이렇게 흑자몽 뽑기가 어려워요. 아니야, nope. 오히려 너를 재물 삼아서 바로 여기다 흑자몽 발라준다. 너, 너, 너, 너 잡더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이 녀석 아주 싱싱하네요. 아주 싱싱한 제철 리자몽이네요. 어, 어? 이게 한 방에 잡혀? 훌! 각 나왔어. 흑자몽 각이야. 자, 여기 넣는다. 흑자몽 하나씩 탑! 탑! 라 또라 또라, 또라 또라 흑자몽 또라 또라 또라, 또라, 또라 흑자몽 아, 이 정도 됐으면 흑자몽이 눈차 있으면 나오겠죠 뭐 요새 또 포켓몬고 카드 난리라서 이거 또 구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두 박스 구해서 여기에는 나와주지 않을까요? 설마 흑자몽 없겠어? 첫백부터 봐로 가볼게 허... 어, 일단... 어 뭐야? 첫백부터 느낌이 세하다 어째? 겁나는데 뒤쪽에요 설마 첫배부터 특이폭타 리자드 이상한 사탕? 음 이거 포고에서 사탕 필수죠? 거기에 잔만보 오, 나 잔만보 없었는데 개이득이다 그리고 마지막 반짝반짝 반짝, 반짝 빛나는 SR카드 너의 정체 드러내라! 으악! 뭐야? 오 시작부터 이거 메타몬까지 나왔네요 비버니? 이 녀석 이 녀석 너 변신하고 있는 거딱 걸렸어 자 과연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알았어. 하나 둘셋 뮤츠니? 아나 아, 진짜 뒤에 순간 빛나는 줄 알았네. 이거를 이렇게날 까버리냐? 어쨌든 뭐 잠만 보 얻었으니까 뭐 중복 아닌 거는 어, 어, 개이득이죠? 거기에 메타몬까지 개꿀. 자 일단은 계속 가보는데 오 프레저! 어? 야, 이번 팩 느낌 완전 좋은데? 각 나왔어. 흑자몽이가 저에게 인사를 딱 해줄 각이 말이죠. 짠짠짠짠, 이브이를 넘어서 페이검을지나 파이리, 데기라스 어, 어? 어? 와! <웃음> 너 진짜 싫어요이 리자몽을 제물로 바쳤더니 뮤직비디오가 나왔는어 솔직히 뮤츠 특이 못얻릴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뜨냐? 나이스! 와이 영롱한 자태 보이세요 이거? 얼마 설마 했던 뮤츠가등장 해줬습니다 어이 예, 리자몽 너가 이뮤츠 데리고 온거 맞지? 맞다고 하네요 <웃음>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뮤츠 좋은 거는 나왔고 한 박스당 한팩 들어있는 찬란한 카드 숨어있는 우리 마지막 마지막 퍼즐 조각 자몽아 어딨니? 형이 간절하게 찾고 있단다 어니무기 넘어서 잠만 뭐또 나와줬고 프리저 썬더 파이어까지 다 모으고 흑자몽까지 얻으면은 이거 완벽한 카드깡이 되겠어요 오 멜메탈 어? 잠깐만 멜메달 부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잘라니를 찾아서 가볼까요? 오, 삐까쭈 레어 버전은 처음 찾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뮤치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근해집니다짜몽이안 나와줘도 특이란 나는 얻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야 사실. 핵 이득 중에 핵 이득이죠. 오! 피아 피아님 피아 어너 저번에 못보던 애들이 좀 많이 나오네.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 라따 리자몽까지 네 나왔다. 야마 너가 잼을 딱잘 받쳐줬다. 오 거기에 뮤츠까지. 근데 제가 저번에 뮤츠 브이타는못 뽑았었죠? 막난용 브이 스타만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뮤츠 이 스타까지 나오면은 완벽하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번에 까볼게요. 자 여기 안에 이제 찰나는이 무조건 들어있는데 갑니다. 어 난용이 브이 오고 어서 오고 그 다음에 따라 다라다 따라 따라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따따따따따 아, 너 눈치 없다 뮤츠V랑 V스타까지 쓰면 얼마나 딱 깔끔해 게울킹 그 다음에 아 찬란히 나올 때 됐는데 아아 아! 아, 반갑기는 한데, 정작 흑자몽이 안 나왔어요. 아, 중복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 이상의 꽃도 나오고. 아, 첫 박스의 주인공은 회색 빛깔이 감도나 찬란한 이들이었습니다. 야, 재물아, 너 설마 이거 뮤츠 특혜줬다고 흑자몽을 안줄 생각은 아니지? 아, 여기서 무조건 나와줘야 될 텐데.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이번에. 짠짠짠짠짜라짜라 짜라 짜라 짠. 오케이 썬더. 아, 잠깐만요. 저번에 썬더 먹지 않았나? 너 이거 일러스트가 익숙한데요? 아 이거 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뮤치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뮤치야 여기 책 안에 흑자몽 들어있니? 맞다면 소리 질러. 약간 화난 거 같기도 하고. 어들이 뮤치님보다 흑자몽을 원하하면서 약간 화내는거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래도. 형 마음 모르겠니? 자 빠르게 갑시다 이제 딴거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게 그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일반 카드들은 한 박스만 까도, 까도 얼추 모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일반 카드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은 건한흑자목만 나와주면 돼 그럼 오늘 완전 영상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 자체야 짜라짜라짠짠짠 어 멜메탈 자주 나오네 진짜 뮤츠특이이 이미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큰 목표는 이런 상태예요. 와! 파이어까지! 대박! 이렇게 해서 근본 3대장, 썬더 프리즈 파이어 완성이에요. 오, 각이 진짜 완벽한데? 여기에 제발, 흑자목만 나와주면 돼, 이제. 하, 하, 하, 하. 완벽한 유튜브 각이 나왔어, 진짜. 아이, 콩콩콩콩 필요 없어. 멜메탈. 짜라라라라, 떳떳 와, 근데 이제 레어 카드도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마지막. 짜짜짜짜짜 프리 절까지 뭐야 아니 이거 한 팩에서 프리 저 파이어 써너다 나와 버렸네 대박인데 짠짠 짠짠 짠짠 짠짠 짠짠 짠자 이제 남은 팩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팩 그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자 여기서 과연 더 줄지 봅시다 아 묘죠 나왔고 오케이 앞에서 재물들은 많이 받쳐줬어 내가 원하는 건단 하나. 찬란한! 아! 초카츄가 아니고 짠짠 짠, 짠! 아 근데 뭐 멜메탈 괜찮습니다 제가 멜메탈 VMAX도 얻었고 SR! 멜메탈 SR 나왔는데 아 뮤츠가 안 나왔으면 <웃음>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 하지만 뮤츠 특일 로너입니다 이미 자 이제 진짜 찬란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핫핫핫핫핫 하아 핫, 핫, 핫, 핫. <웃음> 이상해 고왜 <웃음> 이렇게 나 좋아하는 거야 어? <웃음> <웃음> 흑자먹은 안오고 엉뚱한 녀석들만 왔네요 친정 저 흑자몽과의 연은 없는 걸까요? 흑자야 어딨니